안녕하세요. 오늘요 어, 가지 양념 구이를 할 거예요. 굉장히 맛있어요. 이두 개는 고추장 양념, 이거는 하나는 된장. 그래서 이좀 가지를 살때좀 날씬한 걸로 사야 돼. 통통한 거는 좀 넓적하니까 자르면은 좀 날씬한 걸로 3등분 이렇게 잘라놓고 고추장 양념부터 한 숟가락, 간장은 반 정도, 반 숟가락 정도. 설탕도 한, 한 숟가락 조금 못되게, 깨소금, 파 다진 거한한 한 숟가락, 마늘 조금, 그다음에 참기름. 이렇게 넣고, 파 다진 거, 마늘 조금. 이거는 된장이니까 간장 넣으면 짜니까 정종을 한 숟가락 넣어요. 설탕도 똑같이, 참기름. 맛있나 먹어볼까? 담백하다 된장. 이렇게 양념을 발라. 이 얘가 얘는 적고 얘가 더 많아? 이건 두 개, 이건 하나. 아 식용유를 두르고 이거는 많이 익히면 너무 물렁물렁하니까 살짝만 익혀도 아, 이 열에 또 이렇게 에, 더 물렁물렁해져요 됐어 그리고 이제 된장을 올리는 거야 이래. 이름을 조금 쳐줘야 되겠어. 사이에다가. 됐어. 살짝만 이야된 되니까. 아 이렇게 저기 가지 양념구이를 안성했는데요 아, 이거는 이 가지 이 요리 중에서 어떤 요리보다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우리 아들이 가지 요리는 절대 안 먹는데 이거는 맛있다고 먹네요 아꼭 이거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겠다 이건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착 이렇게 얼려가지고 한입에 다 드시게? 응 어, 이거 다 먹어야지 한에 이거 이렇게 먹으면 진짜 하나가 없어져도 몰라보나 게라 정말 맛있어요 어? 달, 달달하면서 너무너무 맛있어 먹을게요 음 맛있어 된장도 한번 먹어볼까? 이건 너무 푹 익히면 안 돼요. 살짝만 익혀야 돼. 양념이 익을 정도로 만 익혀야지 너무 푹 익히면 물렁물렁 해갖고 덜 맛있어. 이거는, 이건 이건 된장구이, 이것또 된장은 또 담백해요. 맛이 끝내주네. 가지는 몸에도 좋고. 정말 맛있어. 나 배불러서 그만 먹을 거야.